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일단 무복 간다 얘들아. 와 리그로 와. 어. 그리 n o w what to do. I don't 다 뽑기 간다. 일단 t t 간다. 아 이거 딱 보니까 n o w what t 조조조조조니 n t k n 니 아.. 이거는 무조건 내가 봤을때 금기이 타야 나오더라고 무법은오오오오 토니토니초파 해피홀리데이 아.. 역습이긴 했는데 자 요상요삭 자 요상요삭 조니와요삭 자 버디버디캐버디 자 아론감부추 극혐띠 자잔구잔구 오! 아우야 크로코다일 진짜 계속 나와 거짓말 안하고 크로코다일 레벨 100 찍을 수 있어 와... 와... 야크로코다일 진짜 계속 나온다니까 진짜로 봐봐 크로코다일 85가까지 나왔네 아 환장한다 진짜 자 여러분 이 분위기 이어서 자 여러분 이 분위기 이어서 바로바로 바로 계속 계속 갑니다. 자이 분위기 이어서 뽑기를 또 한번 가고요. 자이 분위기 이어서 뽑기를 바로 갑니다. 이번에 갈 뽑기는 바로바로 바로 갑니다. 갑니다. 불사 V4, 보자으로 갑니다. 방법으로 갑니다. 30디 30디랑 이거 30개 띠랑 이거 무료 이거 가는거야 렛츠고 제발 불사보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불사보 나와라 출발 스네이크맨 나와라 불사보 나와라 출발 출발 1법 상디 2법 상디 상디만 또 오지게 나오죠 아우 아론감부터좀 그만 나와라 진짜 어우... 지긋지긋 버기버기 캐버기 캐버디와 버기 자, 조니조니 조니조니 오늘도 조니 상디상디 자, 시기시기 다시기 이거 하나 확정이라며 하나 주세요 불사고 주세요 이거 이렇게 딱 보니까 끝에 하나 나오는거야 그지? 그 스몰 스몰스몰 끝에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주세요! 뭐야 마젤란이야? 오나 마젤란 처음 나와오야 마젤란 처음 나와다 마젤란 처음 나와봐 이가 이겼구나 축하한다 이가 이겼어 자 마젤란 하나 얻었습니다 와나 마젤란 처음 얻어본다 그래서 뭐, 나름 뭐 나쁘지 않다 나는 생각 하고 있다 자이뻐 입법, 무료 이뻐으로 갑니다 자, 렛츠고! 와, 옛날에 마젤란 뽑으려고 진짜 다이아 오지게 날렸던 게 기억이 나네 그치? 마젤한 개만 더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도 나는 지금 불사보가 나왔으면 좋겠어 자, 웨퍼메퍼 헤르렉이 오! 나온다고! 나온다고! 불사보가 나왔다고! 오성각이! 나왔다고! 와 와... 되는 날 황금손의 날 휴가의 기운을 이어받은 이 황금손의 날어 황홀띠 와 얘들아 세상 죽으라는 법 없다 내일부터 내가 어? 회사 나가서 다시 죽어야 하지만 그래도 이 불사보가 나를 위로해준다 와 진짜 와 오성띠 얘들아 오성띠 바로 이걸로 오늘 저거 뭐야 아 이거 오늘 바로 이거 이걸로 혁명군 대전각 와 오성띠 와 진짜 야, 대박이야 오성띠야 야 불사보 오성띠 불사보 오성띠 사보 오대오머리 형도 오대오머리 오성가 와 대박 좋았어자 축축한다 에이스라도 에이스도 주세요 불사바 하나 더나오면 개꿀띠 자모건모건야나 진짜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야 진짜로 정말 와야 진짜 이렇게 짜릿할 수가 있나? 와 1뽑 2뽑에서 다 이정 도나오면 괜찮잖아 그지? 와야 괜찮아 괜찮아 아무거나 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야루영사 진짜 기가 막히네 이거 야 진짜 대박이다 와야 짜릿하다 그지? 오성띠 풀사보 오성띠 자 이제 나도 마구마구 마구 히케니케 날릴 수 있겠군 야 내가 본격적으로 히케니케 날려주지 아 진짜 짜릿하다 이제 형은 오늘부터는 다이아를 모은다 왠지 시작 크라운하고요거 한번 좀 뽑아는 거 봐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무조건 요번부터는 이제 다이아 먹을 거야. 어. 자, 이제 불사보 출발. 자, 마왕이 왔고. 자, 불사보 키우러 간다. 와. 얘들아, 형이 왔어. 불사보. 아 이거 빨리 올려야되는데 지금 코인이 없어서 이걸 못올리네 아... 아 이거 일단 시케니켓만좀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려놓자 아... 이까지밖에 못올리네 아... 이거... 이러면 안되는데 아 돈이 없어서 이거 올릴수가 없네 지금 아... 씨 코인이 없는거 진짜 뭐 웬말이니? 일단 메달에 일단은 메달을 껴주자 일단 메달을 껴두고 생각하자 아 메달이 없어 지금 메달이 없네 펑크하자 아 펑크하자도록 껴놓을까 했는데 또 애매하네 등록중? 등록중 그래 등록중 시로로로 가자 드레스로자 아 구린데 속성이 구린데 일단 쟁여놓고 일단 좀 바꾸도록 하자 자 그렇다면 자 얘들아 니가 한판 더 돌리러 간다 콜라로 코인 살수 있다고? 아하 그러면 잠깐만 일단은 콜라를 교환하고 오자 또 뽑기로 오지게 했으니 콜라를 또 많이 줬잖아? 자 저격왕 적역왕. 저격왕도 얻었지 형이 저격왕도 얻었어. 얘들아. 소개킹도 얻었다.